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예, 역대급 아, 그 방송사고를 일으켰던 구수였는데, 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자, 이 말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고객센터에, 게임 내에 이제 설정에 가면 고객센터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한번 날렸는데 복구가 됐습니다. 어, 여러분, 들거 이렇게 막 손가락 막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다다 잘못 팔아신 분들 꼭 한번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접수하고 그날 내로 답변이 왔고요. 저는 계정당 1회로 알고 있었는데 연 1회에 한해서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저 같은 일이 잘은 없겠지만 연 1회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몇 분, 몇 초에 그런 일 일어났는지 실수로 했다고 실수를 잠깐 얘기를 하고 하면은 연일 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메인으로 다루고 싶은 바로 그 소식은 메이드 <웃음> 코스튬입니다. <웃음> 자 이번 이제 코스튬이고요. 어, 지금 이제 하고 지금 33% 할인해서 2조 다이아에 팔고 있는 정말, 어머 아이고, 왜, 야, 이 뒤에가 이 파지 갖고 있노,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아니,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약간.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덕! 열리면서. 와, 우리 나마리 누나. 와, 근데 가죽 부츠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베리 롱 부츠인가요? 예, 봐봐, 여기 부츠인데, 이게. 여튼, 굉장히 럭셔리 합니다. 메이드인데, 메이드 친구 역대급 럭셔리 하지 않나. 바로 구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크닥 들어왔고요. 어머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여기가 그망 엄청 어 아트 팀어 굉장히 재능이 좀 남다르다. <웃음> 자 바로 우리 누나 옷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도 정말 코스튬 코스프레 이뻤었죠 시드니 이상. 근데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와 이로써 진정한 메이드. 네, 메이드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메이드 머리띠는. 아 어, 내려고 좀 약간 예. <웃음> 오늘따라 좀 있는가? 혀가 많이 꼬이네요. <웃음> 자, 다음 캐릭터로 세리아드. 우리 세리아드도 메이드 복장. 어머, 야, 이게, 우리 메이드님이 이래도 되나요? 어쨌든, 바로 구매 들어가도록 하고요 세리아드는 나마리 누나와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좀, 어, 순수한 몸매. 오늘또 이게 영상이 아슬아슬하네요. 뭐가 지금 근데 요 느낌보다 저는 요 안경이 지금 약간 오게티 같거든요. 요번에 천사님 나눠 주는 거 다들 받으셨죠? 이벤트 저 퀘스트만 열심히 하시면 다받으셨을 텐데. 와, 정말 천사 같은 메이드다. 이렇게 해서 요 스타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루인 루인 한번 메이드 한번 아 잠깐만요. 에마도 있거든요. 내가 너를 메이드로 고용할 생각이 없어, 자세가. 루인 가보도록 할게요 오, 세리아드와 우리 친자미 어머나 어머 수마가 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짧아져요? 제가 이게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의상이 있을 수도 있구나 어,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로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착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오 수줍수줍한데 그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데 수줍수줍한 그런 어떤 갭 차이가 있는 그런 성격이다 뒤로 이제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봐봐 이 치마가 이렇게 이렇게 짧아진다 뒤로 가서. 오늘 댓글 반응이 아주 흥할 아음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바로 한번 입혀 봐야 되겠죠? 이건 진짜 메이드 머리띠를 대체할 수가 없네 메이드로 가도록하겠습니다 풀메이드 복장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렇게 우리 메인 메이드... 어 잠깐만요 아직 반바지예요 여러분 반바지라 가지고 보여도 된다 아, 반바지 자 다음으로 오늘 이제 또 한번 해볼 컨텐츠는 일단 외모 시선 강탈 실화냐 이거 와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해줬어요 그 어떤 검은색 그 스타킹 재질 있잖아요 그 질감 아 진짜 아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의상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표현을 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박수를 보내고. <웃음> 멈춰!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 강림전. 네, 제가 아주 요런 PV에 좀 약간 취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다른 게임에서도 그래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요번에 아몬, 8일 14시간 남았고요 장신구 초월 강림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한번 가볼텐데,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채팅창에서 이렇게 초월강림 같이 가주나나 너무 무섭거든 솔직히 그래서 유튜브 촬영 중이라서 같이 가실 분인 한데 완전 막 모였어요 여기 와 지금 풀파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요렇게 우리 풀파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 대그를 제대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폐를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보시만 장판 우리 이런거 좀 하거든요. 예? 와, 겁나 쎄시다. 어, 잠깐만, 와. 육층님 피해량이, 제 피해량은 뭐가 이렇게, 예, 소라하네요. 여긴 지금 물속성으로 때렸어야 됐어가지고, 저도 지금 카이토를 데려왔어야 됐는데, 어? 아, 그 말하는 가운데? 제가 그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제가 입을 털다가 안 맞은 거예요. 어, 저, 너 죽, 야, 끝났나네. 내가 죽었어요? 너의 거래란 생명이고 시도 점차 꺼져가는 거 내가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됐다고? 아니 내가 포션도 안 들고 왔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브릭님도 저랑 같은 시세가 되셨고 약간 브릭님이 지금 저한테는 약간 위안이 되는 우리 버스 한번 잘 타봐요 나 저런 애 너무 무섭더라 근데 제가 초월강림 이런거 몇번 해보고 안들어가지더라구나 매달 쳐 그냥 들어오자마자 겁어요 뭐가 그장발이 저렇게 느렸는데 내가 저걸 맞았다고요? 내가 아무리 손가락 이슈가 있어도 그정도로는 안느린데 그게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중계를 하다보니까 어? 뭐, 와, 육체님 피해량이, 뭐, 압도적,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아, 이분이랑 친구 해놔야 되겠다. 진짜 너무 세신데 혼자 잡는데요, 거의? 우리 미오크 님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거의 뭐, 지금 지분으로 봤을 때,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심지어 육체님이 세리아드인데요? 어, 세리아드 저렇게 셌나 아니, 어쩌면 제가 우연히 지금, 파티를 이렇게 초대를 드렸지만 채팅 장에서 우연히 초대를 드렸지만 거의 서버에서 좀 손에 꼽히는 분을 만났나? 레이드 보스를 어? 혼자 막 잡는 그런 수준들 있잖아. 와, 어미역크님도 죽었고요. 거의 이거는 레이드 솔플 수준이신데요? 레이드 솔플을 한다고? 우와, 와, 와 장판이 생각보다 빠르네. 그렇게 느린 장판이 아닌데요, 여러분? 상당히 빠르네요 입들고 이, 이 있다가 바로 맞은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절 피하신다 이러면서 브링님도 지금 파티 지금 채팅 일단 컨트롤이 되게 좋으시고 강림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한 세팅도 정말 좋으시고 극딜도 나오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피했나 방금 저것또 피했죠 와그 와중에 지금 이모티콘 날리셨어요 이 수준 심합니까? 아니, 세리아드가 이렇게 딜을 잘했나? 좀 물줄기 막 쏘고 하는 거 보니까, 갠신 그런 것 아이샤 막 나오면 뭐 별로 안 좋아하고 했던 그런 거. 그런 거가 대단히 중요해 보이네요. 와, 이게 또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즐기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 피해량이 지금, 얼마고, 이게? 2억 5천만! 와 딜부족이네 이러면서 와 이거는 다음판 카이토 할게요 이러면서 시 아, 카이토라면 딜이 더 세게 나오시나봐요 와 개쎄다 진짜 버스 제대로 탔습니다 요 감사합니다